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배우 공효진, 공유 X정유미 결혼설 부인의 미칠로르, 왜 나랑은 안날까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배우 공효진이 같은 소속사 공유, 정유미 결혼설의 센스 넘치는 댓글을 남겨 화제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9일 공유 정유미 소속사 매니지먼트 숙관계자는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휴대폰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공유 정유미 배우 관련 루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며 두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추가로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결혼서를 부인하며 더 이상의 유포에 대해 공개 경고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니지먼트 숲 대표 김장규는 SNS에 직접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게시글 속 사진에는 실러 호텔 어제 예약했대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호텔에 계신 분이 흘린 정보라네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정여미랑녀라는 커뮤니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장균은 곧 얼굴 한번 보십시다라는 말을 덧붙여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머 넘치는 배우 공효진이 쓴 댓글이 분위기를 바꾸며 화제에 올랐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공효진은 김장균 대표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공효진은 참미첼로로시다라며 환한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하지만 이내 공효진은 왜 나랑은 안 나는 걸까? 그게 더 싫어. 비정상적인 등록 라며 얼어있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유의 재치를 선보인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누리꾼들도 공효진의 재치에 반했다는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공효진에게 서운하셨냐며 너무 귀엽다. 등록해주세요. 사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댓글창은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소속사의 반응에 송송 부부도 절했는데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던 누리꾼들은 공효진에게 환호했습니다.